자, 다 되셨으면, 그, 여기 크기만 조금씩 바꿔주세요. 점점, 점점, 조금씩만 커지게. 가끔, 이렇게 화면이 흑백으로 갑자기 바뀔 때가 있나요?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텐데, 어제 그걸 경험하신 분이 한분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는데요. 저 지금 단축키를 잘못 눌렀어요. 컨트롤 5번 눌렀거든요. 그랬더니, 채널이라고 하는 패널에 블루 스크린만 활성화가 되어버려요. 그러면 이렇게 흑백처럼 보이거든요. 그러시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채널에 RGB를 클릭하시면 올레 컬러가 다 보여요. 옛날에 포토샵에 옛날에 그 있었던 게 레이어가 없었어요. 레이어 패널이 그리고 채널 패널만 있었어요. 그때는 별로 안 궁금한가 봐요. 그래서 넘어가서. <웃음> 자, 여기 동그라미 크기들을 조금씩 넓혀주셔서 좀 채워주시죠. 자다 되셨으면 이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지추출물, 오가피추출물, 쌀여과물 뭐시기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쓰여있는 거 글씨를 써주세요